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티아라 지안 좀비 때 피아 더위기 반드시 같이 살아서 나가요 영화 강남 좀비 감독 이소성의 캐릭터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. 이 일배급사 와이드 릴리즈 주는 강남 좀비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. 강남 좀비는 원인 불명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출몰하면서 혼돈의 중심이 된 강남,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사투를 담은 코믹 좀비 액션 영화. 강남 좀비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 강남을 점령한 좀비들로 인해 갇혀버린 건물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담아냈다. 극중 질주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자 국가대표 태권도 유망주를 꿈꾸던 상비군 초신의 현석 역을 맡는다. 걸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박지현은 좀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당찬 인물이 민정으로 변신한다. 공기된 현석과 민정의 캐릭터 포스터는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강남의 한빌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최후의 사투를 담았다. 쫓아오는 좀비 떼를 뒤로하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현석의 모습이 1분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극한의 생존 전쟁을 예고했다. 걱정 말아요. 제가 반드시 지켜줄게요 타피는 대한민국 태권도 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현석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극하는 동시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한 처절한 사투를 선보일 예정. 쫓아오는 좀비들을 피해 달리다 위기를 맞이한 것 같은 민정의 모습은 단숨에 예비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자아낸다. 반드시 같이 살아서 나가용 카피는 현샵과 민정이 좀비들과의 사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. 한편, 강남 좀비는 오는 11월 30일 개봉한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?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.